Will you be my m i n t 내 볼래? 민트가 되 t 래 나의 민트 Will y Will you be my m i n t 너 민트가 되어 줄래? w i l l you be my m i n t 우 m o r r y I'm s o m o I'm s y i o y m o y m y I'm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제 o r r y I'm 가 뭔가 좀 여러분 더러... 민트분들과 기념하고 싶은 게 있어서 간지를 준비했습니다. 네, 우리 민트들에 대한 커플링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거를 특별히 굿즈로 제작했습니다. 보시면 네 여기 특별한 기념품으로 했어요. 네 이게 보시면요 날짜랑 월이 적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뭐 다른 뭐 어떤 중요한 날이나 콘서트 하는날 이렇게 맞춰서 날 날짜를 맞춰서 이렇게 신년말씀인 네, 네, 네, 반지가 될것 같습니다 네! 여러분,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, 둘 we we we be. Be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, 지금까지 에습니다 땡큐!